아주 맵을 혁명적으로 준비했시오. <웃음> 날래 날래 움직이라. 얼마 전에 또 강철비라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웃음> 마야광이라는 걸 봤는데 거기에 다그 약간 무슨 북조선 말 같은 게 나오거든. 그래서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뭔가. 근데 익숙해질 때 되지 않았어? 우리가 본지 벌써 7 년이 넘어가는데. 하긴아 <웃음> 무장공비? <부>, <웃음> 아니 왜 연비로 가 이게? 비스루 <웃음> 얘기한 거였는데.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요 큐브 월드라는 게 처음 나온 다음에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게 큐브 월드 3까지 나온 맵이 있거든요. 그래서 큐브 월드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이맵을 해볼까 이맵도 되게 평가가 좋거든요. 뭔지 몰라도 고민 중인데 연비 장소 들어주고 있는 거야? 아, 이거 도대라고 하셔가지고 난 이제 아무것도 하나. 이거 곰방대잖아, 곰방대. 네. 누님 지금 들리키세요 지금밖에 없어요. 야, 곧 우리 방송 들어가야 돼요. 야 <웃음> 지금 다드리 근데 네, 사람 키만한 이런 거들리키면한 방에 죽겠다 한 방에. 해암 그냥 원큐에 걸려. 아 맞다 오늘은 시엔이가 약간 몸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좀 쉬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뭐 혹시 알아요? 뭐 핑계 쳐놓고 뭐 여자친구 만나러 갔을지. 뭐? 막말 하기 <웃음> 아무거나 어, 프레임 씌워 버리기 어, 어. 어, 로라던데? 어? <웃음> 어, 이거 여자친구랑 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자리에 없으면 안 돼요 <웃음> 자 그러면 일단 제가 고른 맵은 큐브월드 한번 골라봤는데 이거 무슨 맵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작해볼게요 고! 영상 보시기 전에 저작권! 저작권이 위험 하지 않아요? 어 이제 대처가 빠른데? 대처 빠르지 이제. 와 근데 어 이게 끝이야 그냥? 짧은데? 이거 괜찮은데? 이거 뭐 그냥 이거 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바닥에 라면님 어? 이거 무슨 캐릭터예요? 이거 봐봐. 그건 뭐야 라면? 이거 봐봐. 뭐 그린다. 어? 어? 뭐? 이거 왜 그려지는 거지? 이거 뭐 의미가 있는 건가? 오 우와. 잡아준다. 그림이? 어 이거 잡아줘. 진짜 어? 뻥도 진짜. <웃음> 봐봐 한명 속았다 한명 속았다. 너 일로 와. 너 오늘 죽었다 나한테. <웃음> 왜 <웃음> 이 구슬을 들고 아? 끝까지 가야 되나 설마? 약간 힐링 맵인가 보다. 아, 어쩐지 아 근데 안 짧네. 어, 아이고. 글씨 저기가 아니야. 어, 그러네. 안 짧네. 그럼 가. 자, 근데 이거 파이퍼 말아버렸어. 투지형이 하나. 서로 손 잡고 가면 이거 떨어질 수가 없어. 공간이작아 아, 가지고 한번 해 봐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어, 어. 막 뛰면 돼. 막. 막. <웃음> <웃음> <웃음> 구해 주세요. <데려. 웃음> 나 끼었어. <웃음> 말투 왜 저래? 나 끼었어. 나 빵댕이가 너무 커. 네? 그건 <웃음> 어, 네 희망 사항이겠지야 <웃음> 라미야, 너 제일 크게 웃는다. 약간 이제 가짜 탄 듯이 웃었습니다. 방금 저 들었는데. 네? 꼭 <웃음> 어, 자기는 빵댕이 큰 것처럼 얘기해. 야, 이거 좀 꺼내봐. <웃음> 엉덩이가 낀게 아니라 머리가 끼신 것 같아 <웃음> 머린 나와있어 아 머리 나와있구나 야 일단 그냥 연비야 죽어 아니 안 죽는다니까 숨겨있던가 어. 끝날 때까지 아 내가 가. 세이브 해줄게 아 세이브, 세이브 됐다 어? 아니 어.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페이스 꼬였잖아 형나 꺼내 꺼내주고 가면 안 돼? 형나 꺼내주고 가면 안 돼? <웃음> 형나 꺼내주고 가면 안 돼? 형나 꺼내주고 <웃음> 가면 안 돼? 형나 꺼내주고 가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아 났어 났어 어 친구 아니야. 어. 나 나도 야 이거 나 이거 어디 생각했는데 생각이 났어. 어. 오타쿠들 공연 가면은 막 이렇게 막, 막 춤추고 막 이렇게 막막휘두 그러잖아. 근데 음. 모양이 너무 이상한 같아 <웃음> 형. 아 형. 아, 형. 어? 이렇게 어? 밑으로 둘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이거 무슨 캐릭터야 밑에? 도코드로 날거 아니야? 라미, 라미한테 물어본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왜, 아니에요. 머리채를 잡았어요. 머리채 잡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웃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모른다고 <웃음> 나한테 물어보냐고. 근데 라미야. 잡는. 너 말고 누구한테 물어봐? 투진님도 <웃음> 있잖아. 아니야. 음. 난 너랑 같은 취급하지 마. 선전했어. <웃음> <웃음> <손 들었어. 웃음> 아 점점 어려워지긴 하네 코스가 아... 야 근데 큐브 많다 그냥 이거 위로 올라가는 게 맞지 일단 그런 거 음... 같아 아 위로 가는 거구나 어? 이거 어려운데 거기 머리 대고 있어 오케이. 너네 또 자, 2인 올려? 1조 작전 또 따는, 짜는 거야? <웃음> 내가 내가 잠깐만 내가 올려주면 그렇지 오 그렇지 오 와, 오케이 됐어. 올려주면 야, 나를 야, 나 너무 아니 나... 나... 나... 나... 형 잠시만 머리 안 들어 형이 내알못 잡은 거 같은데? 아니야 너 너무 미치야 어야 올려 케빈님 어? 야케 <웃음> 저, 야, 안저려 저기 저기 저힘좀기저힘 저기 저힘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줘. 기 저기 저기 됐어, 저기 저기 저지 마, 야저리세 명이야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저기 저기 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올려 준다. 올려 준다. 올라 올라. 참 우정이다. 참 우정. 여기 여기 머리 끼워 봐. 가랑이 머리를 끼우라고 <웃음> 디 오,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케이 아, 저게 돼? 내가 잡아 줄게. <웃음> <나> 봐 <웃음> 야, 아, 뭐 저... 너 먼저 올라가. 나 먼저 간다. 어. 나를 밟아볼래? 형 나를 딱 응, 잡아. 응. 아 미안. 아아 아, 아. 오 살았 살았. 어 아, 여기 더 어렵잖아. 안해. <웃음> <웃음> 위에서 로딩 해줄 거야. 거의 다 됐대. <웃음> 아 진짜? 거의 다 됐어? 힘좀 내줘 제발. 야 근데 라미는 묵묵히 아래쪽에만 있어 지금. <웃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길을 잃어서. 이거 도코메 같은데 라미님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또 또. 선생님 또, 또. 한번 애니 캐릭터 머리 스타일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뭐 헤이아치컷 이런 거 아시 아시죠? <웃음> 주먹으로 밀어버리게요? <웃음> 아 주먹 뜯어내면 헤이아치컷 되지. 이뜯어낸 다녀. <웃음> 제가 또 자격증이 있습니다. <웃음> 헤이아치 <거 아세요>? 자격증. <웃음> 어, 거의 다 요, 왔어. 요금만 올라가면 돼. 요금만. 어, 아, 아. 어, 맞네, 맞네, 맞네. 저기요, 아니, 올라가실 거면 저좀 쉬어도 돼요? 나 힘이 빠질 것 같아. <웃음> <웃음> 아야, 거의 다 왔어, 진짜 나도. 바로 올라가서 캐빈 형 떨궈버려야지. 아, <웃음> 긴긴당기 <웃음> <웃음> 아니 그걸 왜 거기다 쓰냐고. <웃음> 힘쓸 때 좋다 뭔가. 그러니까 발성이 거의 소금만무지거린데 <웃음> <웃음> 아나 손가락에 빠질라 그래 <웃음> 안돼 안돼 안돼 <웃음> <소금은> 야 <민아>! 웃지마 <웃음> 아니 이런 어떻게 이렇게 맨날 사람들을저한유행으로 만들지 그러니까 대단하다 형들 심지어 그냥 막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막 약간 어? 땀나오듯이 나오는 거야 아니야? 땀 나와듯이 뭐야? <웃음> 냄새날거 <것> 같아 형형 <웃음> 잡아줄게 너 근데 우리 나 놓을 거 같아 아아뭐아 아보아 오어어 됐어 됐어 됐어 나? 야야야 아, 아, 너나나아너라고한줄 아, 아, 알았어 너라고 한줄 알았어 너라고 아, 그래, 그래. 한줄 알았어. 어, 알았어. 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야야 너왜 그래 야너 미쳤어 야너 미안 <웃음> 안돼 안돼 안돼 우리 둘다 안돼 안돼 안돼 너 알아 너, 알았어, 너 알아 최개빈 알아서 알아개빈 너는 여길못 지나갈 거야 알아서 알아너나 빨리 사러 <웃음> 이거 떨어지면 진짜 대참사라고 저장해 저장 조정. 됐어 됐어 저장했어 아, 어. 안 했는데 했는데? 쎈, 떴는데? 떴어? 진짜? 확실해? 끝까지 안 믿는 거봐와 진짜, 진짜 얼마나 와. 얼마나 멤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웃음> 와 근데 가스라이팅 지린다 <웃음> 그러니까 떨어뜨리려 <웃음> 해놓고 진짜 가스라이팅 멤 얼마나 안 믿으면 야 너네 잘 배웠다 사람은 믿지 말라고 가르쳤거든요 <웃음> 야 근데 저기 완전 눈 아픈데? <웃음> 야 여기 눈 아파 여기 이거 뭐야? 어, 근데 이거 좀 쉬운데 여기는? 어, 이거 잘하면 너무... 저공 가지고 한 방에 갈수 있어 그게 어, 어. 돼? 이걸로? 된다. 된다. 된다. 둠내불 <목소리> <야, 목소리> <내꼴> 잡냐고. <목소리> 아, 거라고. 뭐. 나간 사나 <목소리> 아니야. 이거 내야 누나 못 하잖아, 어차피. <목소리> 너 <와>. <목소리> 아 도착! 어, 어 뭐야 이거 케빈 제발, 제발 세이브요 <웃음> 나 너무 괴로워 나 진짜 잘할게 말 진짜 잘 듣고 착한 동생 될게 야 니가 그랬던게 한두 번이냐? 나 진짜 나 마음먹었어 어? 야 근데 저장했는 아 끝이 아니었구나 야 마음먹은 애 어디갔어? 빨리 와 라미도 간다! 소빈님, 제발 이거 좀더 해주세요. 착한 동생 된대잖아, 연비야. 내가 진짜? 이거를 몇년 동안 속아왔는 줄 알아? 나랑 빨리 저기 가자. 속은 <웃음> 뭐 무지껄 보러 가자. <웃음> <웃음> 가기 전에 나 다리 좀 빼줘. <웃음> 나 뒷다리가 한물 됐어 뒷다리가 함몰 아무... <웃음> 뭐 위험한 <웃음> 뒷다리가? 거 아니야, 그거? 뒷다리가 한물 됐다고 어, 얘 진짜 끝난 거지? 진짜 없잖아. 어, 근데 끝나는 지점이 왜 없지? 어, 라미 저먼 우주로. <웃음> 이게 사실 엔딩이었던 거야. 라미 먼 우주로 n 는 j u r 다 Thank you, King. Oh, Yogi, baby. Odi? So, camping k i 이 d of girl. Are they called baby? You, 이 u n g j 세이브 guys. Are 이 o u sure? 있 a m i I'm a w o 있 a n You are a f a 아니, 근데 진짜 이대로 끝이야. 그러면 잠깐 3도 한번 봐야겠다. 이걸로 한 화분 안 나오잖아. 지금 뭐 나올 수도 있어. 10분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되게 못 따라한다. <웃음> 아, 진짜. 하나도 안 똑같네. 어, 이거 없어지는데 불러? 이거 생겼다. 없어지는 거야. 우와, 야, 이게 어, 어. 야, 이거 진짜 없어지는 거네. 눈에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이거 재밌겠다. 아 시클라다 장난감 가져왔다. 아, 아 잠깐만. 아. 오 스타워즈 강성검이다. 혼자 아, 는 거지? 혼자 는 거지? 야 근데 한 팬이 스타워즈 진짜 좋아해. 봄봄봄봄 어, 뭐, 뭐, 뭐. 누가 나? 이다 이다 피해봐. 야야야야야 더 나온다 더 나온다 몇개더 나온다. 아 강성검 봐. 강성검 그렇게. 비켜. 내 거야, 비켜. 야. <-net> 내 거야. <없는> 어, 비켜 내 거야 비켜 내거내거 내가 먼저 착대광 떨어졌잖아 내가 대다이야 아! 저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이씨. 웃음> 나 광선검 싸움할 사람? 어? 잠 다음에 한편이한 팬이 나 광선검 싸움하자 오케이 아 죽었다 형 광선검 쓸지 모르죠 방금 근데 한편이 광선검 들고 자기 쪽으로 광선 발사했음 내가 죽는 거 봤음 이전사이은 광선검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자세 그리고 포스의 마음가짐 그런 음. 애들이 제일 빨리 죽더라고요 그러면 또운또운또운또